마인크래프트에서는 점프가 정말 중요해요 집을 지을때든 언제든지 하지만 이게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의외로 매우 간단했어요 점프 없이 하려면 이제 조작해서 점프를 빼야되는데 그냥 점프키를 안쓰는키로 바꾸면 되더라고요 안쓰는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볼 아무리 누른들 점프가 앞서요 아 맞다 나 점프 없지 점프 열심히 누르고 있었고요저 위에 있는거 못먹고요 여기서 문제 점프를 안쓰는데 이런 길들을 어떻게 다닐까요? 의외로 정답은 매우 간단했어요 야 이게 저한테 길이에요 바로 반블럭을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게 이렇게 마을 찾고 게임하는 거 처음이에요 진짜예요 근처에 먹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에 어떤 좋은 아이템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별거 없어서 스킵하겠습니다 트레 쌓아야 되는데 사실 틀 쌓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틀 쌓는 것도 어려우니까 집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집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생각한 집의 구조는 일단 반블럭을 깔아서 계속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대충 지을 수는 없잖아요 반블럭을 이제 하나씩 까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지을 수도 있고 약간 집을 집 문을 좀더 꾸밀 수도 있고 점프를 못하니까 확실히 작업 속도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재미더라고요 침대를 설치해서 빠르게 잡시다 이렇게 첫날은 집 같지 않은 집에서 잠을 잤 와요 아예 좋대요. 이런 식으로다가는 나쁘지 않지 않나? 입구가 내 맘에 그렇게 들지 않는 것 같은데 어, 나쁘지 않지 않나? 여기 위에까지 이제 집을 조금 짓게 되면 좋은 게 하나 있어 저 위에 있는 나무를 먹을 수 있다고 사실 집을 짓는 목적이 위에 있는 나무를 캐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하면 뭔가 디자인이 좀더 살죠 그쵸 그쵸 뭔가 좀더 즉각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집 위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만든 건데 이제 다시 보니까 제가 못 올라가네요. 사실 그냥 바보관이었을까? 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뭔가 있어 보여. 뭔가 있어 보여. 네 번째 밤까지 그냥 집 완성도 못 하고 여기서 자게 되네. 다섯 번째 밤에는 좀더 완성된 집에서 완성된 집에서 잘수 있기를. 니까 그러니까 중간 다리 같은 느낌이요? 아 중간다리 같은 느낌? 2층에 올라가 중간다리 느낌을 하면 되겠다 어우 되게 괜찮다 아 중간다리 와 그거 예쁘겠다 아 그거 괜찮다 그거 되게 괜찮다 상상했어 내 집이 어떻게 완성될지 상상했어 방금 본인 방금 상상함 <웃음> 본인 방금 상상함 어떻게 만들어질지 가운데다가 다락방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같다고요 다락방을 하나 올리자면은 이렇게 중간에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방 안에 이렇게 네모나게 하나 칩시다 여기를 원목으로? 쌓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죠? 일로 가야 되죠? 하나, 둘, 셋. 아. 제발 다줘 파리. 진짜 너무 짧다. 아, 진짜. 아, 진짜. 설치가 안 되냐? 어, 정말. 점프하나 안한다고 집짓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나는 생각만 하고 아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아, 시작한 건데 뭐야 아 진짜 여기도 이렇게 원목으로 이렇게 하면 더 예쁠 것 같다 그럼 뭐다? 또다시 원목 타임 이렇게 집 짓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나무 캐는데 쓴것 같아요 저기 너무 높군 포기하자 가끔 지금 뼈에 붙은 살도 안 먹을 줄 알아야 겸손한 거랬어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마크에서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중 하나가 유리잖아요 그런데 근처엔 모래가 있는 지형이 없어서 찾아 나섰습니다 아침반어 그래 먼 길을 떠나는데 나침반도 좋아 모래 캐러 가자 모래이 모래 없구나 이거 음? 어, 모래다 모래 아, 이거 뭐지? 어, 어 뭐야 여기도 어, 어쩌다보니 새로운 마을을 찾았어요 <웃음> 근데 침대부터 털어 <웃음> 내가 없는 색깔이 침대부터 털어 일단 일단 모래를 좀 캐갑시다 이걸 구우면은 유리가 나와요 어? 또 해야 돼? 알았어 또 해야 돼? 알았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제가 깜빡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내가 점프를 못하잖아요 이게 점프가 없으니까 물에서 그 원래 뜨거든요 물에서 안떠헐나저 모래 리라고 저기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죽었어 와 이거 개미굴이었네 와, 미치. 개미굴이었어 자, 됐다, 됐다. 자, 오늘은 그러면, 아, 여기를 집을 완성을 했을까요? 한번 돌아다려 보면서, 한번 돌아다녀 보면서, 완공이 안된 데가 있나, 한번 찾아 봅시다. 이렇게 하면 자동화예요. 자동으로 열리지요. 자, 이제 학교 계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쪽에다, 이제 왼쪽에다 집을 좀더더 더 나중에 지을 거고, 그렇죠. 이렇게 집 하나씩 만들면서 점점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오늘 하루만 할건 아니라는 거. 여러 날 이어질 것이다. 편집을 하다 보니 생각된 부분이 아주 많아요. 편집을 제가 잘 못해서 미안해요. 대신 사건들을 모아가지고 비하인드 스토리 같이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올게요. 또 봐요. 안녕.